이것이 위생사 국가시험 출제 범입니다. 위생사 직무는 뭐 익히 잘 알고 있고요. 자, 이게 왜 위생 업무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가 사실 우리 전공이 음식입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의 출처가 어디냐. 자, 식재료부터 음식 나중에 폐기 처리까지 나머지 굉장히 범위가 넓은 영역을 이 위생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직무 영역입니다. 자, 여기서 직무 내용의 위생 업무란 뭐 지역 사회 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 위해 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 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 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가시험을 통해서 합격하면 면허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생사 직무는 이런 것이다. 시험 형식은 객관식 오지 선다형이다. 220문제. 시험 시간 195분. 자, 거기에 이제 과목별로 잠깐 보면은 공중 보건학에 자, 공중 보건이 퍼블릭 헬스입니다. 그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다중 여러 사람의 공중 보건이 굉장히 필요하잖아. 여기에 공중보건 개요, 건강검진, 그다음 역학, 감염병 관리, 만성 질환 관리, 보건행정, 보건관리. 자, 보건 쪽에 한번 보세요. 우리 위생사만이 아니고 영양사 직무 영역에도 이거 다 사실은 포함이 돼 버립니다. 그다음 환경위생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 공기, 공기 위생 관리, 대기 환경 관리, 실내 공기, 공중 이용 시설 위생, 그 다음 물 관련, 물 위생 관리, 수 환경 급수, 하수 폐수, 그 다음에 생활 의료 폐기물 위생 관리, 생활 폐기물 관리, 의료 폐기물 관리, 자업환경보건관리 소독위생관리, 주거위생관리 자, 이런 영역이 환경위생입니다. 그 다음 식품위생 뭐 이건 우리가 너무나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 하는 여러 강좌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식품위생개요, 식품미생물 식중독, 식품과 질병, 식품첨가물 GMO와 방사선조사식품 식품 공전 안전 관리 기준, HACCP, 그러는. 자, 여기까지. 식품위생. 어디 보면 환경위생이나 식품위생이나 영양사 영역에서도 거의 대부분 다 포함입니다. 그 다음, 위생곤충이 영양사에서는 조금 이제, 어? 동떨어져 있는 부분인데, 에, 위생, 위해, 해충, 개론 방제용, 약제, 위생곤충, 자, 위생곤충의 에, 바퀴벌레, 모기, 파리, 이, 빈대, 허별, 노린재 벼룩, 동나방류 벌류, 개미류, 진드기류 쥐.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위생관계 법령에, 자,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관리법,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먹는 물 관리법.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실 공부 다 한번 했습니다. 폐기물 하수도법이 우리가 좀못본 부분이죠. 그 다음 실기 쪽에 이제 앞에는 1교시 2교시고 실기 3교시입니다. 자, 어떤 실기가 나오냐. 환경위생학의 이와 같이 환경측정이나 물위생 검사에 관해서 실제 실험을, 실험을 하는 그, 그것을 필탑 시험으로 보겠다. 그 다음, 2. 식품위생, 식품취급시설, 위생, 식품 위생 기구소독살균, 3. 식중독세균, 4. 기생충 형태 및 감염경로, 5. 경구감염병균 및 인수공통감염병. 그 다음, 위생곤충의 앞쪽에서 받는, 자, 바퀴, 모기, 파리, 이, 빈대, 허별, 노린재 벼룩, 동나방류, 벌류, 개미류, 진더기, 쥐. 그 다음에, 방역, 작업, 실무.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3교시 실기, 시험을 보고, 1, 2교시는 같이 합산을 해서, 과락 40% 이하. 각 과목별로 과락이 있습니다. 그다음 1, 2 교시는 필기고, 3 교시는 실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교시는 별도입니다. 3 교시는 60,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맞아야 됩니다. 자, 실기 시험 문항 수가 몇 문항입니까? 그 문항의 60% 이상, 40 문항이 될거요 4, 6, 24. 20, 24문제 이상 맞춰야만 합격이 됩니다. 1, 2교시 아무리 잘 쳐도 3교시에서 불합격되면 불합격입니다. 자 이렇게 위생사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랄게요.